재벌집 막내 아들 12화에서 이피록이 진양철 진도준 살인미 수사건의 최종 배우임이 드러났죠. 서민영은 모현민을 만나서 위작 유통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크게 된 화랑을 아느냐고 물어봤고 모현민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살며시 명함 하나를 줍니다. 아무래도 이피록이 직접 운영하는 위작 전문 화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피록은 많은 비자금을 모았을 테죠. 모현민은 원작에서도 순양가의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캐고 있었고, 이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였나 보네요. 모현민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이피록의 그간 소행들을 허니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13화 예고에서 모현민은 진성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피록처럼 살 거라고 말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피록은 위장유통을 하면서 많은 비자금을 모았을 것입니다. 모현민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불법적인 일을 했을 거예요. 미술품은 나쁜 사람들에게는 탈세의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11화에서 모현민은 순양금융지주 설립에 관한 이사회가 열렸을 때 이사들에게 유명 작가의 미공개 작들을 뿌렸었죠. 모현민은 이미 부정한 목적으로도 갤러리를 운영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13화 에고를 보니 모현민이 이티록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아마도 모현민이 진도준 진양철 살인 미수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이피록에게 넌지시 말하는 것 같네요 모현민은 그 약점을 잡으며 이피록의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현민의 사업 확장은 결국 진성준에게는 독이 되겠죠 서민영이 계속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노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피록처럼 살고 싶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피록이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모현민도 진성준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일 수도 있죠. 신혼 첫날부터 대놓고 분냄새를 맡으러 간다는 남편에 대한 증오가 쌓이다 보면 모현민도 아주 심하게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원작에서도 결말에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는데 드라마도 똑같이 진성준과 모현민이 결별하게 될지 아니면 둘이 합쳐서 공동의 적 진도준과 계속 싸워나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있을 재벌집 막내 아들 13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